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업무 대행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. 한개 업체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또 다른 업체는 토지 매수 작업을 진행합니다. 이들은 조합원 설립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둡니다. 조합이 설립돼야 조합원 분당금을 인출할 수 있고 업무 대행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조합 설립 인가를 내야만이 응? 이 신탁에 돈을 갖다가. 어. 어, 인출해서쓸수 있어요. 그러면은, 슬립 인가 목적이 어, 조합은 50% 하고, 땅을 갖다 80%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지, 예. 어? 그러면은, 50% 조합은 모집하기 위해서서, 자기이안 되는 사람을 무작위로 어, 가입을 마시키요 땅도 마찬가지, 응? 이게, 현시가 공시시가 대로 어느 정도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, 자기가 무작위로 80% 맞추기 위해서서, 어, 자기 이미대로 어, 금액을 주고 사는 거죠. 이러보니까 최종적인 어, 모든 책임 부분은 조합원한테 다 돌아가 보는 거예요. 돈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직적주합지역주택조을 업무대행을 해주고 정당한 가치를 받는 게 아니고 직적조합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. 돈이라는 것은 정해진 가격을 받으면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미래을 뛰어드는 거예요.